다보셨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 혼자... 오! 와이 끝났다. 시요 보시면... 거의? 네, 그니까 예. 네. 그러면... 비교했을 때 저번 저희 11월에 을때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루 t v 의 테드! 김다자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어 저희가 겨울 초입에 왔었던 한 11월쯤에 왔었나요? 경기도 위, 이천에 위치한 구삐천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어 저희가 저희 둘만 온게 아니라 한명 게스트분과 함께 왔는데요 바로 훈남생물 전두사님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 지 함이라서 구피 개체수가 좀 많아졌는지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구피가 암컷 밖에 없어서 수컷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탐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 여러분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구피천에서는 구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구피천의 안쪽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 위즈는 따뜻해? 예, 예, 따뜻하네요, 따뜻하네요. 어. 여전히? 정말 신기한데와신기한데와 오! 예이 어 새끼. 어. <웃음> 예. 붕어 새끼 어, 붕어 붕어 새끼 잡았네 붕어 굽히도 있네? 어... 어. 와, 대박이다. 잠시 어, 제이콥님이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이콥님은 물 생활하신지 한몇 년? 저는 10년이 넘었죠 어... 그럼 10년. 이 탐어도... 역대급? 왜? 성어 리를 잡았어요. 예? 성어의 무리. 성어의 물이? 네 예, 뭐죠? 빨리, 예. 빨리 보여주세요 안돼 안돼 지금 도망갈까봐 가서? 네 예. 수컷 예. 오, 오 오. 또, 암컷들 큰 암컷이 커요 저번에도 컸었는데 네. 아 수컷은 어디갔지? 진짜 빨간 꼬이큰 수족관 파는 것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헤드님 아... 대박 사건 보여드릴까요? 뭔데요? 제가 핸드폰으로 담았는데 네. 진짜 놀라실 겁니다 나오세요 잡으셨어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이거 혼재고. 오, 수범인데? <웃음> <웃음> 엄지 손가락만 해안 컷이. 새끼 만 마리 날것 같은데요? 와, 아니 꼬리도 야, 진짜 커요 이거 진짜. <웃음> 여러분 보시면 보건대요 거의? 예, 네, 그러니까. 와, 새끼 만 마리 날것 같아. 그거 한 마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이거 사년안 찍어야지 두 건. 두건 정도 되나요? 아, 이 이건... 퇴근해도 되나 이제? 예, 이제 퇴근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아. 와, 이건 끝났다. 여러분 레전드입니다. 와, 이건 끝났다. 레전드. 넣어주세요, 말라스. 저희 조심히 다시 오세요 우와, 대박. 대박이죠. 와, <웃음> 와. 보셨어요 이런 거? 이거 종어급인데 음. 이 정도면 아 종어요? 네 종어. 아. 저도 여러분 잘 못하지만 한번 보니까 구피들이 이 메인 스트림에는 못 있고요. 너무 세서 수류가 아, 수류가 너무 세서 수류가 약해지는요턱 하나 위쪽 요 사이 틈 있죠? 예, 예. 이런 사이나 저기 수초 아래 이렇게 아. 좀 예. 숨을 공간도 있는 곳에 굉장히 많았고. 2 0 0 오시는 팁이네요. 네, 많았고요. 네, 네. 주로 눈에 보이는 걸 떠야 될것 같아요. 네, 생각, 네.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. 어, 네. 생각보다. 탁 도망가기 때문에. 네. 저번과 것...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? 저번, 저희 11월에 왔을 때. 개체 수는 엄청 많제 생각에 한 5월쯤 되면. 5월쯤. 네. 네, 지금 3월이잖아요. 5월쯤 되면 이제 잡을 만하게 크지 않을까. 아, 네, 새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자, 디케이 빨리 와! 어. 아 예, 음. 그가 여기 예. 저희 나라 하천에서 탈 수가 있다는 게참신기합니다 어. 네.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. 이게 말이 되나? 음. 이런 느낌? 자, 오케이. 자. 수컷은 보면 네. 이렇게 색깔 있는 애들이 좀 있고요. 아. 이렇게 잡았습니다. 네. 지금 상당히 눈에 띄는 건저큰 암컷이죠. 네. 와 상당히 크고요. 진짜 크다. 예. 와 진짜 압도적으로 큰 암컷인데 예. 새끼도 금방 날것 같고. 스튜디오 가서 좀 자세히 좀더 아, 보여드려야 수... 예. 되죠. 예. 네 여러분 라이브 보신 분은 보셨었겠지만 그날 그날 새끼를 낳고 있었어요, 얘가 그렇죠? 예, 예. 그래서 지금 새끼를 낳고 있어서 지금 배가 약간 홀쭉해진 느낌입니다. 그쵸? 완전 홀쭉해졌습니다. 예. 그 거의 완... 보고스전이었는데, 네, 보고 스전이었는데 네, 왕큰 친구가 예. 새끼들 어딨나요? 저 뒤쪽에 있어요, 저. 진짜 작은 저저 꼬마들 검은 눈 가진 이 친구들이 새끼고요. 여기 말고 오른쪽 위에도 많습니다. 일단 입수구는 저희가 최하치로 해놨기 때문에 거의 빨려 들어간정상적이라면 빨려 들어갈 건잘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야이 야생 와일드 구피 같은 경우에 <웃음> 와일드 구피래.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체형이 다 새끼들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네 얄쌍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뭐 그런 느낌인데. 얘도 계속해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. 네. 자 지금까지 구피천에서 애니멀로 TV의 DK, 호남생물전도사의 제이콥, 테디였습니다. 안녕. 아..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 TV.